근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연설하실 이분이 나를 좀 구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 분사 기록에 있는 이 역사입니다, 역사. 혹시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해군 대위 때, 무장 감첩선을한법격 첫발에 격침을 시킨 우리 군의 신화적 전투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지간으로서도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후배들이 가장 담고 싶어하는 연설 리더 주인공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다른 면 군에 있을 때고 예편을 하고 나왔어도 정의를 보고 참다 못해서 4년 전 국회에 전시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누드화를 유일하게 떼서 바닥에 내던졌다가. 그 정의로운 행동, 정의구현에 국민들에게 자부심까지 안겨줬던 이분이 지금도 그것 때문에 재판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 대한민국을 어떠가 하든지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다 이분이 얘기할 때는 자칭 자신이 소개할 때 저는 백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니다. 어떤 변놈인지 우리 신동보 해군 제독님의연설을 직접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가구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신상대 사회자님 연일 참수고 많으신데 존경합니다. 어, 예비역 해군전장 신동보입니다. 어,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해고로 그래서 조현병 한자로 지목한 사람이십니다 우리 바로 저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의심받는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근데그 문재인이 국가에 반역한 대핵재인 처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민 몰래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어 국민을 북한 핵의 노예로 상납하려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핵보유국을 천명한 북한 정권의 핵무기 정산용 핵물질 공급원까지 제공하려고 한 행위는 행사상 소출을 받을 수 있는 외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행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 문재인은 외환죄를 이번에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면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하여 지체 없이 체포하여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분심한죄가 들어간 외한죄는 외국과 공모하여 국가의 대외적인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내란이 안에서 나라를 뒤집어 엎는 행위라면 외환은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뒤집어 엎는 행위로 한마디로 이적행위입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예상으로 내란죄와 함께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또는 구속하는 것이 가능한 제목입니다. 실행에 착수가 있는 경우 결과가 있지 않든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중금죄입니다 외환유치, 여적, 간첩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원전 설비 및 건조물 등의 시설 물건 제공 이적 행위 등을 자행하거나 기도하여 경행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그 주사파 증권이 저지른 이적 행위는 검찰 고소, 공소장에 적시된 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 전날 1년 한밤에 급하게 삭제한 파일 530개 가운데 1805-14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을 비롯한 북한 원전건설 관련 파일 17개가 발견됨으로써 천하가 알게 됐습니다. 정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토록 집요할 정도로 최재형 감사원의 원전 감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서라도 원전수사를 차단하려고 했는지 모든 국민과 국제사회가 알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둑놈제발절이듯안유가의전모가드러 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청와대가 범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각종 억죄기에 대해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면서 야당을 급박하고 해당 공무원 개인의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발발표하자 산업부도 비슷한 얘기로 미봉하려고 하였습니다. 정부 여당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선거용 부품 공작으로 듣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2월 1일 대통령 무인인에 처음으로 직접 나서서 북한 원전 건설 지원에 대한 비판을 본인에 대한 마타도로 규정하고 구시대의 유물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이따의 소리로 비서관에 써준 에포지를 읽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어 짜맞춘 듯이 산업분도는 삭제했던 파일 중 하나인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을 공개하였는데 책임 회표용으로 희한한 단서가 앞에 달려있었습니다. 동보고서는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는 발뺌용 문구와 함께 북한의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여 정말 실소를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삭제한 파일을 핀란도로 북쪽을 뜻하는 보요이스란 폴더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뜻하는 북원추라는 하이폴드에 엄밀히 저장 관리하다 감시 전달은일1십여의 조직적이고도 필사적으로 파일을 삭제한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 산자부가 원전 파일 삭제는 산자부 차원의 일이 아니었다고 라 말한 것은 청와대 지시로 삭제한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원전 건설 파일이 삭제된 시기도 2018년 5월 2일부터 15일까지로 4.27 판문전 남북정상회담과 5 1 6 남북 2차 정상회담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4.27 회담 중 도보다리 산책때 문재인의 발전성 문제라고 말한 음성이 위성의 폭착등과와 같이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USB를 건네면서 원정건설을 제안하였고 회담 후 김정은은 바로 신포원정건설 재개검토를 지시하고 문재인은 산업자원부에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험에서 월성1억위를 폐시한다든지 위험성을 조작할 수 없자 경제성을 조작하여 폐시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원자력 산업을 죽여가며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 정보가 드러난 것입니다 탈원전을 통해 북한 핵잠수함의 원자력 추진 체계로 전용 가능한 소형 일체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 스마트 원자로와 핵무기 정산용 플루토늄 추가 확보가 가능한 APR 1400 원자로를 포함한 인력 장비와 인력을 북한 원전 건설에 투입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우리의 핵 개발 잠재력을 없애고 무방비 상태의 북한을 국민을 북한 핵의 인질로 갖다 바치려 한 반역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번 사건은 2000년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돈을 주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현대가 4억 5천만 달러를 국가정부 계좌를 통해 북에 지원한 사실이 특검 수사로 드러나 관련자들이 구속되었던 대북 송금 사건처럼 586주사파애도독 체제의 나라 훔쳐 적국 갖다 바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 중 3년 징역형의 실행을 살다 2004년 복근된 당시 대통령 김대중의 비서실장 박지훈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국가정보원장을 하면서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여 간첩에 할부할 수 있게 하더니 1994년 1차 북핵비기시 미국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1996년부터 한경남도 심포에1 0 0 m w 와급갱수로 이기를 지어주다. 2000년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이 발각되어 10년 만에 2006년 5월 공정률 34.5% 상태에서 공식 종료된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즉 케도 사업시 북한 금호 현장 사, 사무소장과 케도 대표로. 3조 원 이상의 국기를 날려버린 서운서운이라는 서은. 작자가 북한 원정건설 문건 작성 당시 국가정보운정을 하면서 함께 추진한 한도 한반도 평화, 평화 프로세스라는 이름하에 비핵화 사기 거짓 평화쇼의 주역인 정의용 정의용 이 작자는 지금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오늘 청문회 하더군요 정의용에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자리를 차지하여 여전히 이재성 대북정책을 기획통제하고 있고 아 부하법관을 탄핵의 재물로 갖다 바친 거짓말쟁이 대법관 대법원장 김명수가 사법부를 정권의 신유로 만들고 있을 정도로 온 국민은 한 번도 개모해 보지 못한 나라의 매우 위안을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문재인을 비롯한 종북좌파와 반역자들이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최소한 다음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1. 2월 3일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 수용 탈원전 및 북한원전 건설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 특검 수사 2. 청와대 중무수속비서관 최재승이 절대 공개할 수 없다. 야당이 맹운을 거래야 한다.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면서 야당을 급박할 정도로 공개를 끓리는 2018년 4월 27일 판문 점 평화의 집에서 대통령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직접 건네준 USB 내용 무조건 공개! 3. 원전 파일 삭제는 산업부일이 아니었다는 발언과 전 산업부 장관 백운규와 기소된 부하 공무원 3명의 청와대 구명 요청 편지를 쓰도록 한 행위 등이 암시하는 청와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및 원전 파일 삭제 지시 내용 적극 공개 이상입니다. 괜찮으셔서 감사합니감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신동보 제동님 그 연설 이래 듣다 보면 자꾸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 나요 어딘가 모르게 그런 모습이 저한테 전해져 옵니다 저번 아마 그 우리 방송에서 제가 혹시나 제가 대통령 되면 국방부 장관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수정하겠습니다 대통령을 하시고 저를 국정원장 좀 시켜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빨개드 들기 다 정리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나지원 총장 데리고 둘이서 한 놈도 없이 다 피법도 다 뽑아내서 대한민국을 진짜 아름다운 자유대한민국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주십시오 <웃음> 문재인 반역사 반국가 반민주의 국민 대각성과 분노를 호소하는 화상월기대회에 20에서 30 청년학 생면사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청년학생 중고, 대학생 중학생도 가능합니다. 5분 발언 연사 신청 받습니다. 5분 발언 원고를 동영상 설명란에 있는 신백훈 방송 0 1 0 3 6 9 8 7 0 5 5번으로 문자 보내면 됩니다. 원고 제출 후 선정되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화상집회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자에게는 애국교양도서 5권 이상을 증정합니다. 청장년 학생이 원하면 얼굴은 가면으로, 이름은 가명으로 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립니다. 환영합니다.